Thank mm -hmm. you. s e y o u 지진나무 어딜 봐 1쪽이랑 어? 응? 1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그림이 내려갔거든. 가이드가 짐을 안 줘가지고 이 아니에요. 복 길다 이세요. 괜찮면.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타고 올라갈 수도 있나? 음, 그게 호수 딱 어떻게 가깝다 말인데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 또, 또 내려가나 다른 동저 하... 위에 더 올라가 볼까 봐저 빌딩 옷 되게 음. 왜별크도 않죠? 뭐 여기나 거기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가 더, 더, 높은. 어.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가 더 높네 여기가 더 높지 그러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. to be there? 지 엄마가 s it g o i n 하루 종일. e t 일 여기는 가을입니다.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. 자, 르니 액션. 여기는 가을입니다. 하나, 두, 셋. 여기는 가을입니다. 남미에서 제일 추운 것 같네요, 여러분.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될것 같네요. 오, 여기는 부자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의 집들은, 전 지순이를 안 나.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That's the, the tallest building in Latin America, and it's only 64 floors. Uh, yeah. This is extremely cool. It's, uh, it's the fall here in San t i a g o 맨이상높데 근데 별안높네안 높아 보인다, 그육성이크다나큰 내버더 여기가 더 높으니까, 그쵸? 응. 어? 어, 날씨가 안 좋아서 산이 응.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응.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그렇네 날씨만 좋았으면 저 멀리까지 다보일거든 응. 원래 산맥이 보이이 동네? 근데 산맥이 안 보인다 벌써 다 버렸네 아이가한번더 나와 지한번더와야돼또 타야 돼, 바깥 타야 되나? 아니, 이거 타고 있으면 바로 올라가지 여기 내리는 곳인데 Santa Lucia, okay. yes, yeah. e a LA, Los Angeles. Oh, wow. yeah. 아, 쏟아지네.